제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다는 걸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라도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못난 저희 기록입니다. 꾸중도 좋고 비난도 괜찮습니다. 이미 먹을 욕은 각오하고 있기에 이곳 채널의 사연을 전달드리며 앞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굳은 결심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결혼 전부터 빠져있던 주식 투자에서 이미 빚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치기로 작정을 한 것인지 저는 속도위반에 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셔 이모님 댁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만 살았고 독립 후 공장으로 취업하며 저와 만나게 되었죠 갓성인이 된 아내와 저는 8살 차이로 3년간의 연애기간을 가졌고 속도위반으로 아이가 생겼을 때 이모님께 허락을 받은 뒤 결혼식 없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할 말이 없으시다며 젊은 나이에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나이 많은 아들 만난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만 하셨고 그렇게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매일같이 걸려오는 대출 상환 전화의 속사정도 모른 채 아내는 임태기 사진도 찍고 친구들을 만나 실감이 나질 않는다며 들뜬 미소와 함께 집으로 귀가해 그 감정을 제게 고스란히 전달해 주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저 먼저 생각해 주던 그녀가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 걱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신한 지 7개월이 넘어가면서 일을 하는데 무리가 되는 것 같아 퇴사를 하게 되었고 어느 날 퇴근하고 어두운 저의 인상을 보더니 제가 건강하게 있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며 조금만 힘내자며 토닥여주는데 도무지 입이 떨어지질 않았죠. 이때 멈추어야 했습니다. 이때는 빚이 2천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제 나이 32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었지만 세상 원망만 하고 현실만 도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어렸던 탓일까요? 매일 아내를 원망했었습니다. 빚을 숨긴 채 여자를 잘못 만나 인생이 꼬인 것 같다며 제대로 풀리는 게 없다며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먹고 싶은 거덜 먹고 안 쓰고 오빠한테 잘한다며 나쁜 생각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아이를 봐서라도 이혼이라는 말만 꺼내지 말라고 하였고 전 무슨 꾀가시였는지 툭하면 다 필요 없다는 명목으로 생활비를 간섭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쁜 딸 아이는 자라며 저의 대출 구매까지 커졌습니다. 다 갚아갈 때쯤에 다시 재대출을 하고 주식에 돈을 넣으며 테마주만 쫓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한방, 이 한방만이 나를 변화시켜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삼금융 대출과 주식담보대출까지 하다보니 36살이 된 지금 8천만원이라는 빚이 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지인들의 소개로 집에서 부업을 할수 있었고 화장품 박스접기, 주얼리 소품 달기 등 육아와 함께 열심히 하였죠. 그리고 결혼기념일, 생일, 저희 부모님 생신 등 모든 걸 챙겨주었답니다. 또 남자가 사회생활하는데 너저분하게 다니면 안된다면서 언제는 새 신발을 사오고 집에 왔을 때 기분 안나빠지게 청소도 다 해놨다고 합니다. 매일 다른 반찬에 잠들기 전에는 항상 어깨도 주물러주는 손길이 이제서야 느껴집니다. 그토록 깊은 상처만 준 사람인데 여기에서 빚 8천만원까지 고백한다는 상상에 어제는 너무나도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저만 믿어주며 산 여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나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멀리 돌아온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 바보같이 목 놓아 울어버리니 아내는 덩달아 울면서 왜 그러냐고 다 잘못했다고만 하네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용기도 없으면서 다시는 살지 않을 것처럼 하니 아내는 제게 두 손으로 빌며 붙잡습니다. 제가 너무 나쁜 놈이지만 아내에게 다 털어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